의십시오를 의십시요로 쓰는 경우를 봅니다. 정중하고 공손한 명령, 권유를 나타내는 종결어미는 의십시오가 맞습니다. 의십시오를 해요체로 쓰면 의세요로 기다리세요가 됩니다. 이 때문에 오오와 요가 헷갈릴 수는 있을 것 같네요.